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팬테스팅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시리즈가 존재합니다. 첫 번째 시리즈하고 이두 번째 시리즈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먼저 이첫 번째 시리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두 번째 시리즈를 할 겁니다. 네, 여기 상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요, 여기 시리즈 지금 밑에 보시는 화면처럼 나옵니다.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들어가면요, 여기 시리즈가 확인이 되고요. 저희는 오른쪽에 있는 이 보라색깔 시리즈를 먼저 진행할 것입니다. 이 보라색깔 시리즈 우리 첫 번째 시리즈에 들어가면은 해당 시리즈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. 네, 이 부분은 우리 벌룬업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이 각각 정보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어, 제가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보면은 이 시리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네, 파일 정보라든지 어떤 버츄얼 머신을 사용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하단에는 이 네트워킹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. 어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이 가상 머신을 실행을 했을 때 스크린샷도 볼 수가 있네요. 네,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은 ppt로 돌아와서 이 베이직 펜테스팅 1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 여기에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. 한번 보면은 이 베이직 펜 테스팅 1이란 건요 침투 테스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가상 환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의 목표는 원격으로 이 가상 머신을 공격해서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. 아마 거의 대부분의 대상들을 보면요. 내부 침투를 한 다음에 이 루트 권한, 최고 권한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가상머신 같은 경우는요. 어떤 취약점이 있냐. 우선 취약점 아무나 아니면은 뭔가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연습을 통해서 낮은 권한하고 루트 권한 쉘 모두를 얻기 위해 여러 취약점들을 활용해서 공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 밑에 우리 정보를 보겠습니다. 이 취약한 대상을 만드신 분은요. 조시아 피어스라고 하시는 분이 만들었고요. 2017년 12월 8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가상 머신은 버추얼박 바... 버추얼 머신 그리고 버추얼 박스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졌고요 어, 이거 같은 경우는 VM웨어에다가 구성해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뭐 그때 가서 보겠지만 이거는 v m 버전에다가 설치를 하면 요 제대로 구성이 안 돼요 네트워크 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,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 버추얼 박스를 사용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리고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요,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뭐 따로 저희가 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짚어드리자면 이 DHCP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머신을 할당을 하면은 자동으로 IP가 할당이 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별도로 고정 ip로 할당하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나트 네트워크로 설정을 해두면 알아서 ip가 할당이 된다 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도 다 이렇게 dhcp 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회사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사내 네트워크 사용하고 고정 ip 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네, 그냥 고정 ip 지정해서 사용하겠지만 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자동으로 IP가 할당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,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네, 한번 구성을 하고 실행까지 해봤죠 실행을 했을 때 여기 나오는 화면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 네트워크는 나트 네트워크로 설정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이 스냅샷 생성을 했죠 제가 스냅샷 강의에 이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,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다 했으니까 이어서 이 베이직 펜 테스팅 정보 수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여기서 끊고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